2 6번해 보겠습니다. 공무방해죄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요. 지난 2023년 어, 경찰 채용 순경시험이죠. 나왔던 건데 어, 순경시험이라고 우습게 볼거 아니에요. 순경이 요즘은 순경시험이 됐던 간부 후보생이 됐던 뭐 입법행정고시가 됐던 어, 변호사 시험이 됐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문항수의 차이만 있고, 요즘은 문항도 똑같이 40문항이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분은 뭐, 옛날, 옛날 분들이겠죠? 뭐, 아예 뭐, 순경 문제니까 어쩌고저쩌고 쉽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심지어 강사들도 쩔쩔 매는 사람들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어 형법 제136조에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을 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깨끗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어 136조 하니까 머릿속에 굴러가는 게또 하나 있는데 지난 어한 4, 5년 시험을 들, 돌이켜보니까 공무집행방해죄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고의 범위라 그러죠. 고의가 어떤 정도의 고의를 요하느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의 대박이었죠. 었 그죠? 여기는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것만 물어봤는데 여기다 메모해갖고 적어놓으세요. 자 뭐가 필요 없다고? 어,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가 없다. 그래도 죄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뭐만 뭐하고 뭐만 있으면 상대방이 직무집행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어, 내가 폭행을 가한다. 그두 가지의 요건만 갖추면은 바로 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2번을 볼까요? 공용서류 무효죄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이전의 서류예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도, 바로, 공용서류 무효죄에서, 예, 그, 그, 객체가 된다는 거고, 또, 정식의 접수라든지, 이런, 저, 결제 같은 거 맞지 않았,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하는, 예, 그 공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뭐 효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바로 공무소에서 어 사용하는 물건이 된다면은 바로 공용서류 무효죄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2번도 간간이 간간이 물어봐요. 예.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이제 3번, 3, 4번 볼게요. 자, 3, 4번. 자, 3, 4번에 보면은 3, 어, 3번에 보면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끊으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뭐라고? 것처럼 것처럼 것처럼, 것처럼.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지금 사수를 썼다는 거예요. 속여 먹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바로 어 적극적으로 피의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형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처럼이 중요해. 적극적으로 사수를 쓴 거죠. 이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위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4번해 보겠습니다. 정정답은 4번이거든요.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 은 자,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 뒷부분에 보니까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이것이 어, 시험문제 그때 당시에 판례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판례가 나왔다고 해 갖고 얼른 그때 당시에 판례 공보집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자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저도 이렇게만 알았죠, 옛날에. 그러니까 과연 부작위에서 가능할까 했는데, 부작위 범을 인정을 했습니다. 2005년에 인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어좀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자면은, 그 골프장에 이제 뭐 압류된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이사가 그 압류물을 갖다가 잘, 어, 봉인 시설 같은 걸잘 이렇게 관리하고 어, 남들이 못 만지게 잘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대표 회사가 내비 둔 거야. 그래서 골프장에 골프 치러 온 인간들이 개나 소나 와서 한 번씩 만져보고 뭐 망가뜨렸나 보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훼손되니까 어, 이것이 검사가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어 그래서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무효죄. 왜그 봉인해놓은. 그 직무 집행에 대해서 압류 강제 처분해 놓은 이거 봉인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시설 시설을 뭐 만지지 마시오 뭐 서버처럼 딱지들그 봉인을 해 놓은 거를 망가뜨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막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 그걸 방지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은, 방치했다 이거지. 그지? 예. 그래서, 실시해놓은 봉인을 망가뜨렸을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공무, 공무상 공무 표시 무효죄가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범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공무상 표시 무효죄도, 자기뿐만 아니라, 뭐라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예. 부작위에 의한 거.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마치고 또 설명.